신규 종목은 점상이라 살 수가 없어서 이것저것 찾던 중 우연히 한 종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화벽이라고도 하죠. 신규 종목 중에서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텍 홀딩스란 종목이 눈에 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형에게 추천하였고 귀가 얇은 형은 묻지마 몰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신규등록 후약 20회 정도 점상진 종목인데 그 후에 하락식 이었습니다 사기 전에 뭐하는지도 모르고 사버린 다음에 알아보니 형월 방화벽 이거 뭐야 소방회사 잖아 아파트 방화문 만드는 전문회사 인가 그럼 건설 주자나 에이 상관없어 솔직히 주식 할렘은 영어도 약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코스닥의 신규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라 여러 업종의 회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종목을 산 이유는 특별히 없고 감이 좋아 샀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식은 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몰빵을 하고 이틀을 기다리니까 상한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목은 약 7배의 시세가 올랐는데 저희가 무신제주로다 먹습니까? 하여튼 그 종목으로 손실을 거의 복구했습니다 그때의 기분 주식 하시는 분은 다압니다 기분 띵호와 사기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형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 몰빵을 해야 한다며 이지 바이오 란 종목을 찾아 냈습니다 형 월바이오 생명공학 할지 할말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가 영어가 좀 딸리거든요 형은 바이오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지 알고 왕창 샀습니다 그래도 약간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목을 사자 그래서 고른 것이 바이오시스 였습니다 그 당시 코스닥 매수는 아침 8시에 사자 주문을 넣으면 주문 순서대로 9시부터 차례차례 나눠주기 때문에 형과 저는 1번을 넣으려고 밥도 안 먹고 출근해서 컴퓨터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형은 바이오 주식으로 수익이 나자 미수몰빵. 그 당시 2 5 0로 오전 8시에 사자주문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문번호 1번. 형은 그날 내게 사지기만 하면 점상은 보장이라며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데 그래도 상한가로 거래가 꽤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이 12시가 지났는데도 단 일주도 체결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타증권사 주문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장이 끝날 때까지 단 일주도 안 들어왔습니다. 형은 즉시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증권회사 라인이 타회사보다 많이 늦습니까? 증권사 여직원 거의 비슷합니다. 형 그런데 왜 체결이 안 되었죠? 제가 1번 넣었는데요. 증권사 여직원 몇 시에 주문 넣으셨죠? 형, 8시 시작되자마자 1번 넣었습니다. 증권사 여직원 오늘부터 주문 시간이 7시 5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형은 그 공지 사항을 못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매매가 안된 사건에 분이 가시지 않아 흰자위가 돌출되며 아무 종목이나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 그 후로는 매매할 때마다 손실이 눈덩이로처럼 불어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주식할 때 흥분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3시장 종목 매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스닥이 한참 불구덩이에서 타오를 무렵 제3의 광풍이 우리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손실을 많이 회복하고 나니까 한 방에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뿅가게 만든 소식은 제3시장이 열리는데 여기는 상하한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백 퍼센트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리를 저는 형에게 형은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형왈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좋은 종목 선취매에서 제3시장이 개설되면 단박에 수익내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샀겠습니까? 주식에서 그렇게 기었는데 이번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선침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제3시장에 올라올 만한 유망한 종목이 소개되곤 했었습니다. 저희는 신문에 하두 속은 터라 신문에서 소개하는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힘껏 다름질에 갔습니다. 서점으로. 그런데 당시 우리가 너무 앞서갔는지 제3시장에 관한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 서점을 다 뒤지던 중앗 아, 이런 책도 있다니 저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제3시장 가이드란 책이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의 알토란 같은 정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보며 종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 책에는 현재 코스닥에 있는 인바이오넷과 같은 회사의 정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는 눈이 있어서 인바이오넷을 살려고 회사와 명동의 채권시장에 전화 무지 했었습니다. 인바이오넷 같은 회사는 지분을 다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박사님 중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 없으시냐고 그분 지분 중에 조금만 팔면 안 되냐고 때도 써봤습니다.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기 있던 몇몇 종목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비싸거나 매물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제3시장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약간의 남아있다는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회사는 현재 제3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k 사입니다 당시 저희 그 격리 담당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주식 좀 달라고 그 사람은 무슨 선처나 베풀듯이 한 500주 사가라고 했습니다. 주당 5만원에 저희는 그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분에게 꼭 보답하자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얼마 후 액면 분할과 90%의 무증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3시장이 개설되었고 첫 번째 회사로 고려정보통신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거래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그 회사기 등록되기 전에 주식을 저희가 살려고 했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샀었습니다 당시 매매가가 약 만원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등록되자마자 당일 9만을 다음 날에는 10만원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이제 됐다 계산해 보니 10배만 올라도 2억이었습니다. 저희는 K가 등록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서서히 제3시장의 문제점과 열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3시장 폐지론까지도 거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820원에 정말 갠신이 팔았습니다. 단한번 사고 단한번 팔았는데 투자금의 대부분이 손실났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후그 그 주식 제3시장에서 160원에 거래되더니 사려져 버렸습니다.